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관절 다 쓰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다, 다, 그러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해야 돼요. 같이 서역 써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 보세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조화로워야죠? 네, 조화로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화로워야그렇지 이게 가까워졌어요. Articulation 해요. 그러니까 Articulate는 시키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 척추는 Articulate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걸 보고 Articulate라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하는게 아니라 그걸 보고 하는 말이 Articulation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니 아티큘레이션이 원활하게 하는거 이, 이 말이에요 더 잘된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럼 더잘된면더 꺾어? 그건 다치죠 그니까 러 원래 척추가 움직일만큼 움직이면 그게 아티큘레이션이에요 근데 원래 움직일만큼 움직이게 하려면 원래대로 움직이면 되죠 그럼 원래대로 움직인다는게 뭐예요 자연스러운거죠 그 자연스럽다는게 구조적인거죠 구조적인거는 필연적으로 기능 적인걸 동반하죠 그러니까 구조 기능 나누지 않고 자연 당연하죠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지금 척추가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힘의 이동이... 또, 많이 연구해서 척추를 중심이라고 척 그래도 뭐가 있어야 그게 중심으로써 알티렛해요 사지가 있어요 사지가 있어죠 그러면 척추와 사지 사이에 볼박 그렇죠. 네. 또 척추와 사지 사이에 견갑제. 어깨 응. 그렇죠? 이거 지금 10초 만에 얘기해준다는 거를 20분을 잡고 먹죠? 왜 그럴까요? 전반전에 전반전 손발의 움직임이 척추의 배열에 영향을 미칠까? 답하셨죠? 지금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칠까?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막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막 해. 그러면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요? 다 알죠? 지금 세상에 다 알죠? 근데 필라테스 스튜디오 내에서는 또 어디로 가요? 이건 팔운동이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척추니까. 근데 왜 어깨를 보고 지랄이야? 척추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하는것같으나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동작을 해보실 건데 이 척추의 움직임이 지금 오, 눈치를 채셨나요? 말단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중심에서 사지를 뻗는게 트라테스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사실 이건 3부에서 해야 되지만, 3부는 안할 거니까. 척추, 골반, 어깨, 팔다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짚어 오는 거예요? 팔다리를 보고, 척추. 그 사이에 골반과 어깨를 보고, 척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칠까? 연관이 있을까? 네. 당연히 있지. 아, 웃으 우리가 뭐 있어? 바본 줄 알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움직임은 척추에 대여를 어깨와 골반과 연관해서 디자인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동작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프레테스 동작을. 그 같이 해보시는데 하나 더 넣죠. 머리. 왜냐하면 지금 루케이션으로 경추를 해결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보는 끄덕이니까. 누워있으면, 서있으면, 또 서서 백 익스텐션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목이 중요하죠? 답 나왔죠? 끄덕, 도리도를 가지고, 머리, 어깨, 여러분들 상지편을 다 보셨죠? 수업 안하고 상체처 그냥 넘어가려고 그 어깨와 연결되는 거 힌트를 좀 얻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리의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겠죠. 이제 척추전체로 움직이면 그때 골반이 뭘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은 어깨와 골반이에요. 네. 한 플러스 머리인데 머리는 뭐예요? 목 뭐. 그래서 어깨에 팔 달리고 골반에 다리 달려있고 머리는 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이게 척추잖아요. 이거를 두루두루 보시면서 아까 오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